이는이맞아 아니, 아니, 그걸 벗겨내야 칼이지 어, 근 저거 그런 줄알쓴거알지지 마세요. 감니다 <웃음> 벌써 올게. 눈감아안 돼. 아이 봐. 왜음에 없네 사람이 제 처음에 <웃음> 네, 사... 네. 이렇게 약해 이거 이거 <웃음> 아, <웃음> <그려야, 웃음> 장난이에요? 아니 너무 아니에요? 아니 지금 <웃음> <웃음> 아, 또도후후해요뭐시작한지 얼마나 됐이야 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. 와우. 저는 남준이가 무릎을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요. <웃음> 옆에는 저까지 표정다아 어, 어, 어. 진짜. 역시 이뭐 어, 그래. 그래. 이거. <목소리> 한명한명 한명 비교해볼까요? 네그 거기부터 하시죠? 그냥 거기 핀 김에 그럴까요? 그러니까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우리 스케치북을 들고 왔지 그걸 왜 들고 자, 우리 냉정하게 판답니다 우리 첫, 첫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<웃음> 이렇게. 와우 그리고, 뭐, 그냥 아! 본 일에? 아유, 쟤또왜 저런 이야 뻔하지 뭐. 넌뭐 하나 부셔먹었겠지. 아! 아, 아또 왔었어! 아, 차라리 역걸리로 버려가지고, 진짜.